근데 왜 반말 왜 하는 거야? 너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니가? <웃음> 솔직히 말해 뭐라고? 배우지숙이라고? <웃음> <웃음> 나 ESFJ 오.. 똑똑하네 맞아. 아.. 너 알고 있었어? <웃음> 어, 어떡하냐 나.. J 아닌가 보다 <웃음> J야? 너 J야? 핵 J야? 아니면 그냥 J야? 진짜 이 흐름이 정말 재미나구나 <웃음> 하나 둘셋 오늘 반말 콘셉을 하실 건데 반말로 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 <웃음> 오늘 컨디션 좋아. 아직 잠이 들어 거 같아. 맞아. <웃음> 어, 아니 어제 아예 잠을 거의 못 자고 촬영을 했더니, 그러니까 방전된 것처럼 잠이 들어가지고 오늘 아주 푹잘 잤어. 수가 그럼 지금 응. 어디 가는 거야? 나 오늘 팀원에서 어, 하는 웹시티콤 찍으러 가는데 나는 집에서도 막내딸이지만 여기서도 막내딸로 사랑을 받으러 갈건 중이야 <웃음> 수미네 집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응. 캐릭터 소개 아 제목이 수미네 집이잖아 김수미 선생님네 집의 이야기야 첫째 아들이 윤정수 오빠 그리고 둘째 아들이 기섭 오빠 그 옹알스 알아? 웅할스 우리나라에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우리 개그맨 분들이 만든 팀이거든 셋째가 이제 언니인데 셋째 언니가 미숙 언니 막내가 나지 김수민 선생님네 막내딸이야 성적이야? 응. 근데 난 사실 위에 원래 언니밖에 없어서 이 오빠들이 있는 거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해봤었거든 연기로 하는 거긴 하지만 오빠들 좀 있으니까 좀킹받더라 <웃음> 약간 오빠들이 내 샴푸를 훔쳐 쓰거든 진짜. 샴푸 음. 샴푸만 한점 쓰는 거? 왜냐면 샴푸가 협찬이야 <웃음> 여기 <웃음> 광고주님이 협 샴푸야. 드라마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배우 지숙이랑 아이돌. 오와! <웃음> <웃음> <차이점>. <웃음> 뭐라고 배우 지숙이라고? 아 너무 이상해 완전.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 차이점? 아나 없는 것 같아. <웃음> 사실 아이돌 지숙이랑. 그냥 실제 지수이랑 뭔가 이런 연기하는 콘텐츠를 하는 지수이랑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수민이의 집에 관전 포인트나 뭐네요아관전 포인트는 티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대놓고 홍보를 해주는 콘텐츠라서 싹 들어가는 PPL 느낌이 아니라 <웃음> 여기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라 뭔가 쇼핑할 때도 아 이런 이런 장점이 있어서 아 나도 실생활엔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 라는 뭔가 그런 팁들도 줄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서 보기도 재밌고 쇼핑할 때 도움도 되는 관전 포인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약간 애드립이 아닐까 싶기도 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제 흐름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이제 대사나 이런 것들은 애드립성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작가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약간 유쾌하게 풀어내는 그런 순간순간이 약간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너무 웃겼어 어제 사실 찍을 때응 음, 맞아 어제 촬영 중에 귀여운 에피소드 가아 아, 어제 뭐 어떤 거? 머리에 케이크 묻은 거? 아, 그거, 그거. 김신 선생님이 너무 재밌으셔서 막 웃다가 갑자기 앞머리에 케이크 묻으셨는데 약간 그게 이제 크림 키스처럼 그 상대방 나, 나오신 분이 약간 이걸 거뭐 여기다 뽀뽀를 막해주시는데 근데 그게 되게 갑자기 일어난 일은 너무 웃겼고 그리고 우리가 막 작당무리 하고 있었거든 그 정원에서 근데 진짜 그 선생님이 갑자기 창문에서 선글라스 끼고 지켜보시면서. 어, 그 애드립을 하시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뷰티패션에 응. 관심이 갑자기? <웃음> 어. 평소 옷 스타일이 궁금해가지고 아, 나도 너무 오늘 너무 여고 입고 나왔어 <웃음> 평소에 어, 뭐라고? 질문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내가 오늘 옷 입었는 게 너무 네. 신격적이었어 요새는 사실 내가 뭘 좋아하냐면 음. 옷 중에서는 약간 셋업 입는 걸좀 좋아해 지금은 뭐 물론 <웃음> 트레이닝 셋업이지만 아예 셋업 세트로 사서 입으면 은 뭐 굳이 막 너무 막 스타일링에 막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어 뭔가 이렇게 맞춰 입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 밸런스 게임으로. 진짜 진짜 이 흐름이 정말 재미나구나. 길 가다 어. 파격 할인을 하는 옷이 있어. 어. 그럼 발견하면 산다 안 산다. 파격 할인하는 옷을 팔아? 길 가다가 내 스타일이야? 어. 예정된 소비, 소비가 아니잖아. 아, 산다. 진짜? 어. 아니, 지수, MBTI가 뭐지나 ESFJ. 오, 똑똑하네. <웃음> <웃음> 아, 너 알고 있었어? <웃음> 아는데 물어보고 맞춰서 똑똑하다고 한 거야? J는 약간 예정된 소비 잘. 아, 오, 너 다시 해볼까? <웃음> 아니, 마음은 좀 불편하겠지. 근데 내 취향이고 완전 할인해가지고 이거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건 잡아야지 음.. 인스타 보니까 응. 최근에 턴테이블 같은 거 보고 예정된 소비스였어 턴테이블? 어, 어떡하냐 나 제이 아닌가 보다 <웃음> 그건 있는 거 같아 뭘 이렇게 구매를 하더라도 좀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거를 내가 진짜 사야 되는지 확실히 근데 생각하고 사는 거 같긴 해 나도 그래 나도 제이 너도 제이야? 응 너 핵제이야 아니면 그냥 제이야? 좀 핵제이고. 아너 핵제이야 지금? 제이고 뭐가 있어 쎄라는데 사야지. 그 수기가 응 실용음악과 전공이더라고. 맞아. 나도 실용음악과 나왔거든. 실용음악과 너 무슨 거야? 뭐야 뭐야? 아 작곡 전공이야? 오 어, 약간 작곡 전공처럼 생겼어. 너 피아노 잘 치지? 너 어, 피아노 치는 작곡이야. 어너너 어이 너 그래 보여. 아이그 있어. 느낌이 있어. 딱그실용국과 가면은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그 작곡 전공 뭐뭐 뭐 악기 하는 친구. 약간 그 이거는 외모에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가 있거든. 약간 느낌이. 약간 너무 약간 섬세하게 피아노 잘칠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제 뭐 정시 철인데 아! 하아... 이게 그실용국과 준비할 때 어. 에피소드 같은거나. 아, 이런 얘기 가 되네. 진짜 재수 못할것 같아가지고 약간 너무 너무. 아 재수 없이 가자 생각을 해서 진짜 진짜 순간 최선을 다하자 이때 가는 학교가 그냥 내 운명이다 <웃음> 생각하고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긴 한데 실기를 보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진짜 그냥 내가 최고다 이 사람들은 나를 보기 위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약간 좀 자신감도 올라가고 아 이게 이게 뭐 나, 나를 뭐 어떻게 할건 아니잖아 이 순간이 나를 막 괴롭히는 건 아니고 내가 되게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조금 자신감 있게 해서 좀 결과도 좀 좋게 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난 걸어 들어갈 때부터 약간 당당하게 들어갔어 막 들어갈 때막 이렇게 삐쭉삐쭉 들어가면은 그냥 노래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막기대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당당하게 들어가가지고 진짜 떨리는 날지 콩닥콩닥 하는데 어, 어? 마이크 때렸다 그럼 이 응. 영상 응. 보고 있는 팬들에게 이제 뭐 싶은 응. 말이 있을까요? 팬분들한테? 응. 여러분 뭔가 연기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시진 못해, 못했지만 다시 해도 될까? <웃음> 새롭게 찍는 웹시트콤 수민의집 많이 많이 재밌게 봐주세요 <웃음> 내가 이 부끄러워하는 줄 알아? 이 연기하는 나의 모습은 굉장히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 <웃음> 오늘 같이 응. 이렇게 이야기 해봤는데 응. 어, 어땠어? 시작할 땐 반말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네? 근데 왜 반말 왜 하는 거야? 너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니가 <웃음> <네가>? 아니 <웃음> 솔직히 말해 피부만 하얗고 두부같이 귀여우면 다야? <웃음> 아 마지막으로 응. 수민의 집 사행실 해볼까? 아! <웃음> 수! 수박밥 먹고 싶다. 미. 미안, 진짜 먹고 싶어. 네. 내가 먹고 싶어. 어,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한 번만 더해 주면 안 돼. 아, 여기서 이랬어. <웃음> <웃음> 우리 수민의 집 어. 사행지. <웃음> 안 했던 것처럼 <웃음> 안녕 우리 가서 만나요